인생을 살면서 영웅이 필요하다. 영웅을 만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난다. 믿을만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의 장기 투자, 이것은 그 영웅의 투자 원칙이다. 세계 최대의 자산가 바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살아있는 영웅인 워렌 버핏이다. 포크쇼 해서웨이 자신이 잘 아는 단순한 기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한 워렌 버핏의 회사다. 그의 투자 원칙은 간단 명료하다. 이 투자금을 잃지 않는다. 이일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1년에 한번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그때마다 미국 중부에 오지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는 시끌 법적하다. 퍼핏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워렌 버핏을 모르면 간첩이다. 이웃 사람이 들려주는 버핏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후한 평가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그는 부자이면서도 대단히 검소하다. 75년도부터 타고 다니던 차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50년 동안 34만부라는 아담한 집에 그대로 살고 있기도 하다. 이곳의 이웃사람 한 양반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1만부를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단다. Are you crazy? You want me to invest in you? 그 사람은 그때 투자했으면 2억 5천만 불이 되었을 거라고 머리를 급적였고 실제로 주변 사람 200명 이상이 오랜 버핏으로 1 0 0만장자가 되었다고 한다. 포크셔의 주주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주총회다. 처음에는 카페테리아에서 12명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콘서트 홀을 빌려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15,000여명을 맞이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이토록 성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렌 버핏의 오랜 경영 파트너 찰리 몽거는 이렇게 들려준다 오랜동안의 신뢰와 교류로 서로정이 많이 들었고 흥겨운 축제의 파티가 있으며 과시하지는 않지만 현명하고 부유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찰리 몽거의 친구라는 오티스 부스란 양반도 빠짐없이 주총으로 왔다 그는 초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30년이 지난 지금 10억불로 불렸다 그도 워렌 버핏과 찰리 몽고와 아주 친하다 그래서 이 양반들을 평가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워렌 버핏이 담배공초 방식이라면 찰리는 품질을 중시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절묘하게 서로 보완적이었으며 오늘날의 워렌 버핏은 상당 부분이 찰리의 몫이다 여기서 가격과 품질을 조합한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온다 It is far better to buy a wonderful company at a failure price than a fair company at a wonderful price. 주주총회 전날 밤, 버펫은 어김없이 웰리킨 매장에 들러서 더스트 아이스크림을 찾는다. 바닐라, 초콜릿, 스니커즈, 벨리, 레스, 아몬드, 스트로베리 수많은 선택 중에서 스스로 콤비네이션을 하는 아이스크림이다. 음식과 다이어트에 관한 하는 어린 나이, 그의 다섯 번째 성배했던 생일 잔치 이후부터 정립했다고 한다. 이 3주에 한번단걸 이발사에게 이발을 한다. 짧은 시간,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발을 해야 할것 같은지 이발사에게 묻지 말라고 한다. 포크션은 건실하고 경영진이 좋고 예측 가능한 소비가 항상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들이 직접 인수한 기업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코카콜라, 칠레트, AME는 각각 10% 워싱턴 포스트지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전체 직원은 4만 5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본사 직원은 고작 12명에 불과하다 그들은 고객을 승객에 비유한다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이 그들의 임무, 정보 홍수 속에서도 투자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중심을 잡는다. 드디어 주주총회 일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주주총회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별다른 의미를 공유하는 그 주주총회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지도 화제거리다. 이날은 새벽 3시 15분에 도착한 사람이 지난 7년 동안 1등으로 도착한 사람보다 더 일찍 왔다고 난리다 주주총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마이크에서는 끼지 말고 걸어라라고 외친다. 유명한 인사라도 서로 거리감이 없다. 그리고 열정이 대단하다. 왜 그럴까? 주인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니까 잊지 않고 찾는 것이다. 라고 버핏은 말한다. 버크셔 주총이 미국 기업의 최대 주주행사인 이유이다. 사실 버크셔는 지난 30년 동안 매년 23%씩의 수익을 줬으며 60년대 중반 주당 7달러 하던 주가는 주당 10만 달러로 부풀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주유 이익을 준기업이없다 포크셔는 카리스마와 훌륭한 인격체가 결합된 훌륭한 기업이다. 드디어 주청이 시작된다. 워렌 버펫과 찰리 몽고가 나란히 체어맨의 자리에 앉는다. This year, d o in the stock market's biggest profits to dominate the stock market if we can ever come up with a better way to never. I just think smart investment will be a t market indicators in the long run. Charlie m o n g s r Speculative forces have increased. Capital investment is quite risky. I think we should be careful. If you bet on market trends and performance, you will be swayed by the current trend. Quote, Our only strategy is to invest in the profit structure that we like when we have a management company that we like at a reasonable price. Warren Buffett은 주주들에게 보고서를 보낸다. 매출이나 경영 보고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누이인 리스와 버티에게 쓰는 편지같이 회사 사정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다 적었어. 누이 이름 대신에 주주들로 바꾼다.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 so someone can rest in the shade today 퍼핏은 기업 인수도 많이 했다 그런데 항상 남들보다 낮은 가격을 부르는데도 잘 성공한다 기업을 파는 측에서는 퍼핏이 기업을 쪼개거나 단기 차익만 노리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 없이 장기로 가져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싸게 넘기는 것이었다 1999년에 인수한 보루샘스는 맨해튼에 있는 단일 점포로는 세계 최대의 보석 매장이다. 헌탁한 월스트리트에서 이성적 기준으로 기업을 고른다. 경영은 현재의 경영진에게 그대로 맡기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친밀하게 유지한다. 워렌 버핏은 천성적으로 사람과의 교류를 좋아하고 경영, 투자 등 하는 일을 즐긴다고 찰리 몽고가 옆에서 들려준다. The criteria are clear when investing. It's either zero or one. If it's not good, It's bad. It takes 20 years to build a reputation. But it takes 5 minutes to collapse. Keeping this in mind will change your behavior. 1960년대는 확실히 포크쇼 헤더웨이가 최대의 화제거리였다면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다. 1980년대는 홈디포 월마트처럼 시장에 진입하여 업계를 평정하는 놀라운 기업들이 탄생한다. 포크쇼가 가구, 재보험, 보석 등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여 카테고리 킬러들을 탄생시킨다. 최근에는 네브라스크 주에 있는 흔들리자 가구기업에 투자했는데 다리 받침이 있고 전화와 마사지 기능도 있고 냉장고도 붙어있는 의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We l e a r n to live a lif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action but enjoy the process much more than the consequences. 포크쇼의 경쟁력은 기업가 정신과 급여가 높다는 것두 가지이다. 포크쇼의 경영진은 세계 최고라고 말한다. 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일을 즐기면서 한다. 돈을 버는 것이 단순히 목적이 아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립되면 그렇게 즐기게 된다. 돈에 대한 소유의 집착은 투자도 망치고 인생도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것이다. 돈 버는 사업을 하면서 자선 사업이나 기부를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렵다. 네브라스카주 어느 빈민가의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워렌 버핏을 만난 적이 있단다. 다들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란 것을 몰랐단다. 보통 기부나 봉사는 알아주기를 원하거나 백악관에 초대되어 대통령과 사진을 찍거나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바라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버핏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장점이다. 포크셔는 자선단체에 10년 동안 1억불 이상을 기부했다. 그러나 워렌 포핏은 최근에 자신의 전재산 300억불을 다 기부한다. 돈은 소유의 집착이나 남만을 위하여 칭칭 감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 교육의 힘을 신봉한다 펀드 투자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전도하는 교사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도 오마하의 국립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옐로포커스 얘기를 좀 하자. 포크셔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름이다 회원들은 인터넷으로 매일같이 채팅하면서 서로 교류한다. 기업정보, 인수사업내용, 대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안해상을 당한 한 회원이 있었는데 회원들이 전국에서 조화를 보내주면서 위로했다고 한다. 단순 채팅이 아니라 가족같은 스위트룸에서 항상 만나는 온라인 가족인 것이다. 퍼핏이 세상을 떠나면 옐로 포커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퍼핏은 150살까지 살 사람이라고 웃어 넘긴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좋은 해와 나쁜 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 좋은 해, 나쁜 해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지금처럼 즐긴다는 것, 되도록이면올 것을 다 겪고 보았으면 좋겠다고 버펫은 웃으며 말한다. The fact that people will be full of greed, fear, or folly is possible, but the sequence is not predictable. 코라스는 오랜 버펫이 40년 넘게 가는 단골 레스토랑이다. 그중 대표 메뉴가 18.95달러짜리의 티본 스테이크, 옥만장자가 즐겨 먹는 것이라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여 이름도 바뀐다. 워렌 버펫 티본 스테이크, 워렌 버펫 스테이크 이런식이다 군중 심리가 발동되면 사람들은 하수 구라도 따라간다고 하듯이 주주들은 투자 철학뿐 아니라 식습관까지 따라하는 것이다. You are lucky if you choose only the heroes you respect in your life. 찰리 몽거는 워렌 버펫에게 충고한다. 사업가로서는 완벽하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슬쩍 건드린다. 그러면서 상황을 좀 단순하게 보라고 충고한다. 그러자 버핏은 오히려 아내를 고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머리 좋은 여자, 용모가 단정한 여자, 미모에 뛰어난 여자, 손사래를 친다. 기대치가 낮은 이성을 골라라 라고 권한다. 여기 모인 주주들도 기대치가 낮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장중은 폭소가 터진다. 대망의 주주총회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리고는 항상 그랬듯이 야구장으로 향한다. 워렌 포핏이 시구를 하고 왕년의 시카고 컵스스타 어니 펜커스가 시구 대상이다. 전설적인 영웅과 스포츠 스타의 아메리칸 드림의 조합 3일간 워렌 포핏의 행적이 어떻게 적용되고 포핏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만났다. 신의와 신뢰 투자지침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카고에서 이륙한 비행기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고요한 자연 그대로이다. 현재 비행고도가 9000m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데 이 비행기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근처로 가면 산 정상과 부딪힐 듯 말듯 하다니 워렌 버펫은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투자의 고지를 점령한 영웅이다 산악인으로서는 어몽길과 박영석 우리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영웅들이다 그렇게 정상은 누구에게나 메어주지 않는다 북한산이나 지리산을 오르는 정도는 고사하고 뒷동산을 오르는 정도의 나태함이라면 주식투자는 적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입으로만 같이 투자, 장기 투자하면서 워렌 포펫에 친한 척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부단한 수련으로 가슴으로 얘기를 한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도 출발한다. 가을산을 빙그르르 둘러서 아름다운 바다가 흐르는 한국의 오마하로 우리의 옐로 포커스 멤버들이 모인다. 5년간에 걸친 5천 포인트를 향하는 투자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우리도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출발을 하는 것이다. 스티브 아너스 클럽에서